아, 가자 비디를 하던 네, 도중 네, 네, 네. 비상우주를 네, 네. 타고 풍력발전기에 네, 네. 올라가게 네. 되는데 풍력발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히지아 <웃음> 진짜 안보이나 이거? 안보이나봐 여기가 야, 나 나도 안보였어 나 안보였어? 여기서도 안보여? 나 지금 안보여 지금? <웃음> 뭐야 씨아안보인데아 진짜 이거, 이거 버그네 그럼 이거 <웃음> 와야, 뭐. 이쪽이네 웨포 맨 밑에 왼쪽 하단에 빨간색 웨포 보여? 어 <웃음> 그럼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지 너. 아, 신고를 한, 하면 아니, 가신 아니, 게 아니고요. 또 아... <웃음> 위에 저거. 이, 2번, 2번, 2번. 2번 문자로 올라가라는 거지? 어, 풍차 위로 올라가 봐. 됐다. 아, 봐. 아, 진짜. 진짜 보여? 어때 보여, 위? 좀거리 멀리 가야 돼. 멀리 가야 돼, 저. 아, 안 보인다. 진짜 안 보인다. 우 와! 네. 대박 안 보인다. 내봐 봐. 내가 봐 봐. 나 지금 보이거든좀 거리 멀어질게. <웃음> 아니 아까 안보아안보여안보여 아, 아니 사라졌다 이 보고다 진짜로? 우와, 어 진짜 뭐, 아예 안 보이다. 어디 어디야 어디? 나 문창 오빠 화면 봤어. 아니 안 보여. 와. 음. 나는 안보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 아예 너너그또 사라졌어 어, 네닉 님도. 언니 보인다. 뭐나 아니 아니 좀 멀어지면 안 보여. 야 <놀람> 진짜 아예 안 보여 너 지금 봐봐 나 <놀람> 일어난다 찾아봐봐. 아, 어? 나 보고 있어 지금? 야 어쩐지 아니 애들이 아무리 쏴도 안날안 쏘더라고. 근데 어. 어. 너가 보이거든? 근데 아. 여기까지 걸어서 딱 보면 너 어디에냐? 어안 보여! 최 높은 데 있어봐, 최 어. 높은 곳에 만나 보자. 여기서 사라진. 봐봐, 어째. 너 지금 맞았지? 아. 당, 그, 가봐봐, 그다봐. 어. 나좀 뒤로 가볼게. 아. 어, 안 뭐, 아 보여? 그대로야? 너 그대로야. 아, 야, 야, 아, 아예 안 맞는다. 너 그냥 사라진다. 무적이다. 어. 무적이 됐다. 무적. 뭔가 아, 응. 봐. 아, 신기하다. 신기한. 아, 뭐 챙기고... 자, 어. 어디를. 어떻게 해야 될까? 왜? 왜? 어저민다 저기, 저기 올라가자. 어디 또어디 올라가는데? 어디 어디. 이거? 2번... 야 홍채 니그못 올라가. <웃음> 피아마 기절. 이거 <웃음> 어, 어, <웃음> 하나 기절. 오, 어? 뭐야, 낯아, 낯아, 낯아, 아 낯아, 하아 낯아, 낯아, 차어낯 어디야? 낯차아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낯아,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이스! 나이스! 저 자가 있을까? 띠띠띠띠 핑핑핑. 근데, 근데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I'm a b y i n g